또한, ISTJ의 프라이빗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전 작업이 됩니다. 주로, 썸단계일 때 말을 편하게 하는 절차를 밟으면 좋고, 늦어도연초반까지 진행해 두면 좋습니다.